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3월 협회 영상 브리핑입니다 먼저 회원 소식입니다 우리협회 만년 사무총장님이신 할인그룹 김진규 인사팀장님께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선미 이사님의 22살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모임이 끝나고 저녁 뒤풀이 때 축하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회 소식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임 회장님이신 한국시티은행 이관영 전무님의 도움으로 삼성생명 퇴직연금사업부의 협찬으로 매달 강남 지역의 모임 장소를 무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의 경우 정회원이신 이선미 이사님의 도움으로 LG 아트센터의 도서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협회의 경사라고 아니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옛말에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활동들을 통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협회사업총화입니다. 먼저 재정보고입니다. 전년도 2월 금액 176만 3468원 회비수입 2337만 9400원으로 총수입합계 2337만 9400원 총지출합계 2237만 6693원 잔액 276만 6175원입니다. 다음은 회원 증감 내역입니다. 기존 회비 납부 정회원 26명, 신규 가입 정회원 8명, 탈퇴 3명, 회비 미남 4명으로 인원 정상 결과는 27명입니다. 다음은 협회의 거버넌스 활동 소식입니다. 3월 9일, 제임스 대표님과 김동욱 대외협력국장님 그리고 이선미 이사님께서 아랍에미리트 UAE 대사관에 방문하여 아랍인 살레 사이프 알사르키 상무관과 미팅을 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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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는 정무 감각과 내력 스피크 뺨때기 때리는 실력의 영어 구사력으로 무사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파는 아랍에미리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대사관 상무국 상무관들을 모아서 각국의 정부들과 한국에 진출한 해당 국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상설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키손 이사님의 적극적인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협회의 산학연대 채용지원사업 활동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서울과기대와 우리협회의 MOU 체결을 하고 후속 조치로 올해 5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저희 코파가 공동으로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향학로 2고 행사명칭은 2023 서울과기대 코파 글로벌 채용박람회입니다. 금년의 경우 서울과기대에서 예산이 축소되는 사정으로 10개 내외 기업만 섭외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덕성여대 등 서울 북부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서치업과 코파가 공동으로 청년취준생들의 글로벌기업 채용지원사업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조직하고 공동사무국 등을 설치하여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산업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제사회대학취업센터 팀장 글로벌기업 인사팀장 교류회 행사 때 출범식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우리협회 정회원사가 유능한 젊은 인재 필요시 즉각적으로 공급이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재디비 구축을 대학들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